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추위로 인해 머리를 많이 자르지 않고 정리만 조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머리 오늘 컨셉은 일단 좀 정리. 네 정아. 된 뒤, 된를 자라서 지금 이렇게 부어오르는 부분들이나 요런거좀 정리해서 귀좀 나오게 하고 많이 안 자르고. 네네. 어 많이 안 자르고 좀 정리해 보자고. 네네. 아이고. 멋지. 어. <웃음> 자 머리 자를 때 지금 기본적으로 너는 이제 머리 이제 자르고 당하기만 하면 돼 나한테. <웃음> 알았지? 네. 어. 그래서 귀좀 나오게 하면서 살짝 정리를 들어갈 건데 이제 우리 초보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뭉쳐있는 부분들을 많이 처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좀 올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약간 댄디한 컷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많이 안자르고 적당하게 자 물은 절대 많이 뿌리지 마세요. 물을 많이 뿌리면 이 부분들이 너무 깔끔해져서 나의 내가 자른 층 자체가 아예 안 보임으로써 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잘안 뿌리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살살 천천히 쳐주세요. 요즘에 제가 조금 천천히 자르는 기법으로 자르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유튜브 찍으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천천히 자르는 게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툭툭툭 툭, 툭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클리퍼로 클리퍼로 귀 라인만 살짝. 우리 손님 자체는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자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맞아 어, 맞아요. 어 살짝만, 살짝만 자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잘라줘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 잘라 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죠. 자, 요렇게만 잘라 줘도 윗머리를 안 건드려도 어때? 지금 약간 가벼워졌지. 깔끔해졌는데요. 어, 이게 댄디형이지. 많이 자르기 싫고. 그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파마로 인한 머리에 이제 풀림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됐잖아. 한 3개월 됐지? 3개월 됐어요. 어, 내가 파마한 지한 3개월 됐대요. 그래서 약간 정리를 이런 식으로 뭐 3개월 됐는데 뭐 파마해라 이런 소리 난못 하겠더라고요. <웃음> <웃음> 속고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좋아. 그래서 끝부분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주면 네, 이쪽에 마무리는 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볼게요. 저 똑같이 한번 보세요. 음, 그 다음에 옆부분, 왼쪽 부분 같은 경우도 위를 이쪽이 많이 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더뜬 곳이 많아 사람들은. 보통 똑같질 않아 약간 좀 비대칭이 많아 그래서 약간 이쪽이 좀 많이 뜬것 같아 저쪽보다 그지그 부분은 약간 위쪽을 좀더 올려주시고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보험처리 한번 위로 올려주시고요 보험처리에요 그리고 밑에 부분 똑같이 빛과 가위질을 이용해서 툭툭 쳐주세요 툭툭 쳐주시면 또 밑에 라인 깃바퀴, 그 윗바퀴 라인이 생기니까 그런 윗바퀴, 요, 요, 요, 귀 윗바퀴 라인을 잘라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 들어서, 이렇게. 보통, 80, 70도? 70도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고, 깃바퀴 라인 정리해주시고. 든 다음에 살짝, 70도. 이렇게 쭉. 툭, 탁, 알겠지? 알아? 툭, 탁, 킥. 어. 머리는 너무 이렇게 천천히 잘라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빨리 잘라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리얼리하게. 맞아? 어,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손님들도, 자르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으니까 손님도 불안하지 않지. 어,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마 웨이브가 남아있는 부분, 보험 처리 약간 놔뒀던 부분들, 이 부분은 똑같이 약간 한 들어서 이렇게 90도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밑에 부분 투블럭처럼 쳐놨던 부분들이 살짝 생길 거예요. 그러면 윗부분하고 이렇게 툭 쳐주시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자, 툭. 다시. 이쪽도 툭. 잘라주시면 분명히 라인선에서 같이 맞으실 거예요. 딱 이렇게. 한번 봐봐 어떠세요 정리가 됐죠? 깔끔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윗부분을 툭 잘라주세요. 들어서 잘라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툭자르면 그냥 선이 쫙 가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들어서 90도로 쭉 올린 상태에서 툭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왼쪽 손은 절대 쫙든 다음에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올린 상태에서 툭 올린 상태에서 툭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들은 다 저한테 벌써 한 10년 동안 넘게 다녔기 때문에 제가 막 잘라도 아마 이해할 겁니다. 맞아? 그럼요. 아, 그럼. 자 뒷부분 같은 경우는 네이프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숱이 많고 이제 이쪽 밑에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잘못볼수 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튀어나왔지만 이 부분도 내가 정리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드릴 거예요. 대신 이것도 많이 자르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안 자르면서 정리하는 거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자를 거예요. 머리는 한 가지 두 가지만 잘 알면 응용이 될수 있는 거이점 잊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뒷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가 이게 거친 사람도 있고 머리 자체를 감고 왔지만 눌려가지고 옷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눌려가지고 좀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만 탁 뿌려주세요. 많이 뿌리지 마시고 한번만. 그리고서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빗질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네이프 부분부터 원래 이렇게 댄디기 때문에 클리퍼로 이용해서 너무 많이 짧게 자르는게 아니라 약간 끝쪽을 살짝 가위와 비수위를 이용해서 잘살 쳐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그 저의 어떤 전매트컵 하나 둘 하나 둘툭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쳐서 올려주시면 그 윗부분에 파막기가 파마그 어떤 됐던 부분이 3개월 정도 지난 머리인데 그 부분까지도 정리가 되는게 보일거예요 보세요. 네, 방금 자른 부분이구요. 이 부분도 분명히 잘라드려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금방 잘릴거구요. 지금 이 부분은 잘라드렸어요.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는거 보여드릴게요. 옆에 부분을 자, 똑같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게, 약간 대각선에서 이 완전 이런 어떤 밑에 쪽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저의 몸과 제가 보고 있는 그, 보고 있는 그 라인에 약간 대각선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밑에 부분이 밑에 빗살이 머리 부분을 대서 45도. 밑에 45도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90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쭉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커트선이 살짝 나는 거예요. 선 자체가 나지 않으면서도 층이 살짝 나가지고 예, 정리하듯이 깔끔하게 그래서 댄디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딱 잡아서 한번, 한번, 한번, 한번 밑에 부분만 약간 낮은 상고보다 더 낮게. 밑에 끝에만 그래서 라인을 이런 큰 클리퍼로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 이렇게. 네, 손님들 부분들은 거의 손님들은 짧게 자르는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 정리하듯이만 잘라주면 고맙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하나, 둘, 2mm. 2mm 두고 하나둘 하나둘 끝에만 살짝 낮은 상공보다 더 낮게 밑에 라인만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끼, 클리퍼로 약간 이렇게 끝에 쪽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늘 다 가르쳐 드리고 그만둘 것처럼 얘기해 드린다고요. 이렇게 천천히 끝에 쪽을 이미 m 로자 방금 잘랐던 부분 똑같아요 이제 복습이에요 아까 한번 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똑같이 자를 거예요 이분 물 뿌렸고요 물 아까 뿌린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서 밑으로 45도 이 밑에 각이 4 5도란 얘기죠 그래서 45도로 툭툭 치다가 90도로 살짝 올라오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자를 때 45도로 끝까지 올라간다면 스포츠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끝에서 살살살 돌리면은 약간 댄디 하면서도 위에가 약간 좀 많이 쳐주면서 높은, 높은 쪽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안 자르기 때문에 댄디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약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댄디에서 상고로 변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어떻게 손님이 주문을 했느냐 에 따라서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이념, 유념해서 잘 들으시고 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보세요. 툭툭툭툭 툭, 툭, 툭 이렇게.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됩니다. 오늘 밖에 눈이 많이 오죠? 음, 그죠? 오늘, 오늘 사실 이게 이제 생방이 아니다 보니까 화요일이에요, 오늘. 예. 오늘 월요일이냐? 월요일. 아 월요일입니다. 오늘. 네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이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날짜 가는 것도 몰라. 어제 일요일이라고 쉬어 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쉬고 싶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일요일날 쉬고 나서도 언제 쉬냐는 듯이 또 쉬고 싶은 거지 날씨가 또저까지 오니까 눈까지 오니까 어. 오늘 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되게 어렵죠. 밖에가 천천히 자, 이렇게 툭툭 잘라주시면 거, 이게 거침없이 잘라주는 거죠. 살살 탁탁탁탁탁탁탁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층이 절대 나지 않으면서도 안난 것처럼 자 깔끔하죠. 이렇게 라인을 잡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층 자체가 하나도 막 그렇게 선이 안 가죠. 커트 선이. 예, 무거운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약간 위쪽에 숱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지? 네. 어, 탑 부분에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안 보여줄게. 너랑 나랑만 하는 거야. 어, 비밀이야. 예, 절대 못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머리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앞머리나 윗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예. 윗부분, 윗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친구가 이제 파마깨도 있고 약간 방곱슬이있잖아거 네. 그래서 머리가 잘안 풀리는 거야. 아, 방곱슬이라반곱슬이 아, 있어서 네. 머리 자체는 잘안 풀려. 아. 근데 나는 거기다가 숟가락만 살짝 얹어 놓은 거고. <웃음> 그런가요? 어. 숟가락을 살짝 얹어 놓으면 네. 되게 오래 가. 아. 칭찬받고. 음. 미용사가 그 기분이야. 어, 기분도 좋고. 저게 좋더라고요. 파마 오래 가니까. 그렇지. 근데 사실 오래 간 것도 있지만 네. 기존 파마의 웨이브 또한거 있지만 그 전에 네. 이제 곱슬이 약간 있기 때문에 네. 그 곱슬 머리로 인해서 컬 네.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많이 안 잘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유지가 되는 거야. 그죠그죠 아, 그죠. 그래서 위쪽 머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90도로 든 다음에 끝에 삐쭉삐쭉한 머리를 툭 잘라내고 자 90도 쏙. 저는 수술 안 치는 걸로 나름대로 혼자 생하고 있으니까 숱안 치는 걸로 잘라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윗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잡고 뒤에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툭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생각해보면 이쪽에 숱이 없어. 그치? 이렇게 네, 파여서 네. 어, 이 부분이 좀 파여가지고 숱이 없으니까 윗부분에이 중간 이 이마선의 이 바로 윗부분의 머리는 안 잘라주는 게 훨씬 더 너한테는 좋을 거야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머리 자체가 이렇게 네. 갈라지거든 네. 그래서 앞머리 같은 경우도 앞머리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밑으로 45도로 내린 상태에서 뚝 뻗은 상태에서 그냥 층 없이 밑에랑 윗머리랑 밑머리랑 같이 일자로 잘라주시면 이 부분이 갈라지는게 별로 없을거예요 사람들이 갈라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덜 갈라져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앞머리 같은 경우는 많이 자르기 원치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눈썹을 넘기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자른다고 그러면 미용사 입장에서도 좋고 손님 입장에서도 편할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다 됐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오른쪽 부분이에요 오른쪽 부분은 이 지금 우리 컬 상태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지 네. 왼쪽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를 조금 길게 놔둬야 되니까 당연히 아까 45도로 내서 잘랐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윗부분하고 밑에 속의 부분하고 같이 얼추 맞춰줘야 돼. 그래야 머리 자체가 그 층이 많이 안 나면서 갈라지지 않고 갈라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똑같이 45도 여기도 약간 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45도로 살짝 내려서 툭 잘라 주세요. 수순 안 칩니다. 네, 절대 수순 치면 안 돼요. 치명적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끝 쪽을 살짝 정리해주고 요즘 젊은 층 머리는 보통 대부분 머리층 자체가 약간 그런 수술 치는 개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예전에는 수술 많이 쳐서 샥이라고 해서 막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깔끔하고 약간 라인적으로 깔끔한 선을 좋아하는 거지.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제가 봤을 때 앞머리까지도 어느 축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옆에 사이드에 이제 부올라, 살짝 부올라 있는 이 부분들. 그거는 약간의 질감 처리만 해주면서 끝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낼 줄 아셔야 돼요 머리 자체는 언제 어떻게 끝내는 거는 손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미용사 자체가 끝낼 줄 알아야 머리가 끝나는 거죠 자 들어오셔서 윗 부분을 들고 속에 부분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쳐주면 날라다니지도 않으면서 가벼움을 주죠. 그죠 자 똑같이 이 부분도 윗 부분을 살짝 그,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속부분을 한 번씩만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니까 질감 처리만 하는 거지 날림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탁탁탁 탁 치면 안 돼요. 살짝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시면 머리가 뜨지 않습니다. 많이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면 어때? 음. 많이 가봐야겠지? 네. 어, 이렇게 좀 잘라주면 네, 일단 그런 질감 처리나 이 부분도 끝나고 머리 상태는 최상이죠 자 일단 머리 다잘랐고요 이런 라인선이나 이런거 정리할 때잘 유념해서 잘 해주시고 이런 어떤 뒷바퀴 라인 윗라인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 우리 손님들이 좋아하고 넌 어때 머리 지금 상태가? 아, 깔끔해진 것 같아요 완벽하지? 네. 어, 그리고 머리 파마 웨이브는 뭐 일단 이제 한참 결 됐잖아 네. 어, 이제 다음번에 자를 때꼭 해라 아번 하루. 어돈 벌어야지 그럼요. 뭐 어. 안그러면 삭발이야 아꼭 해야 되겠네 <웃음> 어쨌든 초보 미공사분들 화이팅 합시죠 화이팅! 너 화이팅 한번 해라 나도 자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